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청소년 여러분이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안 하시죠? 네! 아, 어, 좋은 친구 누구예요? <웃음> 예뻐요 예뻐요 <웃음> 네,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하니까 안 좋은 담배 여기 대신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공기만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자리에 앉아서 어, 관람을 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저희 버디 여러분도 들 많이 보이고 그, 그, 저희 많이 보던 저, 무무분들도 보이셨어요 정말 또그 밖에 정말 많은 어, 여러분들께서 와주실 는데 끝까지 저희 오늘 되게 여러 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다음 곡을 소개해보세요 네, 다음 곡은 어, 시간을 달려서입니다 네.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듣기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여러분 꼭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다음 곡이 있는데, 근데 다음 시간을 달려서 우리 들려드린 다음에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면을 들려드릴 거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서랑 귀를 기울이면이랑 둘다 귀를 저희 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이름을 아주 그냥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와. 너무 아쉽죠 여러분 아쉬워해주셔서 네. 아쉬워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너무 아쉬운데 어, 마지막에는 조금 여러분 저희 한곡더 하고 갈까요? 어, 마지막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강렬한 음상을 신어주러 가고 싶어서 무슨 노래 준비할게요 제목이랑 되게 비슷해요. 핑거타로 아, 아, 어, 아까 재밌어요. 저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m c 분이핑거 그 밴드 이거 하시던데 저희도 해보면 안 돼요? 예. 핑거 예 다시 다시 핑거아핑거 밴드 예 아, 핑거 말고 핑거 피으로 피부로 아더거더팬로 팬더 로더 크게 해더세요 핑거 하면은 더하더 팬더 팬 자, 아, 여러분, 저희가 핑거 하면 여러분은 팁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시작! 오, 핑거! 네! 예! 오, 오 그리고, 그렇죠. 그, 어, 그리고 또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후렴구 여러분 혹시 아, 아시는 분이세요 아세요? 어, 야! 오, 왔습니다. 역시 저 빨간 무드신. 어. 아까 봤을 때 초록색이었는데. 우리 꺼만그요 우리 뿜어! 네. 네. 무대의 열기 때문에 달아올랐나봐요. <웃음> 저희, 맞아요? 저희 유부봉은 반짝반짝 거는. 와! 와! 자, 그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핑거팁을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 후렴을 연습을 해봐야죠. 아, 그래.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후렴에한 네, 살당 핑거팁이 두번 나와요, 여러분. 그두 번을 다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탕탕 탕, 네, 탕탕탕 피껍게 입만을 가늘게 탕탕탕 피껍게 우무 잘한다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저희 마지막에 아주 그냥 재밌게 즐기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하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부르셨으면 좋겠고 또 밖에 눈이 와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웃음> <웃음> 저희는 핑거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eah. Yeah.